두, 두 개가 어? 두 개가 모자르네. 두 개가 모자라다. 아설 김치를 안 담으려 고 그랬는데 또 구독자분이 담아달라 그래가지고 좀 담는 거예요. 물 3리터에다가 소금을 한 종이컵으로 두컵 아, 정도 붓고 알배기 배추 이런 거 다섯 개. 이 겨울 배추는 잘안절 거죠. 엄청 뻣뻣해요. 더 아삭아삭하겠네, 뻣뻣해서. 응? 이게 소금이 많이 들어가. 이건 한 포기 얼마예요? 이거 2,500원. 싸네. 응? 알만 있어서 그런가? 싼 건가? 큰 거. 응. 큰 거는 막한 방에 마늘 하잖아세개든 거. 물을 충분히 부셔줘야지. 이게 빨리 절거지게. 아, 배추 가거절진 절근데 지금 3 시간 됐는데도 뻣뻣해요. 이렇게 안 절거면 겨울 배추는. 씻으면 살아나겠나? 응안돼 더. 더 죽여? 그럼 더 아, 죽여 지금. 뒤집어야지. 지, 뒤집어갖고도 한참 놔둬야 돼. 생생하네. 아, 응. 그리고 배추는 이게 이렇게 길면은 안 좋은 거야. 이게 좀 짧아야 돼. 뭐 아, 긴건안 좋아. 응. 어, 그럼 되게 응. 이거 막 살은 이거 살아나잖아. 소금 뿌렸는데 도희 엄청 안 절거져, 겨울 배추는. 이게 막푹 물렁물렁하게 절거지지가 않아. 없어가지고. 한두 시간 더 놔도 돼. 응, 한두 시간 더 놔도 돼야지. 아, 이제 배추가, 이제, 이제 조금 죽었네. 소금을, 내가 소금 좀더 넣었어. 하도 소금이 안 죽어가지고. 이게 절글 때 소금을 좀 많이 넣어야 되겠어요. 겨울 배추라 얼른 빨리 안 죽어, 뻣뻣해서 안 죽어가지고, 시간도 많이 걸리고, 소금도 많이 들어가네. 이정도면 되겠어 깨끗해서 배추가 깨끗해서 뭐 대충 시쳐도 괜찮아 그래도 김당대가 푹 죽진 않았지 양념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4쪽 믹서에 갈아야 되니까 잘게 썰어야 돼 왜이렇게 뭐 아, 그래, 잘게 썰어? 아 그래야 잘 갈아져 배 중짜리 하나 양파, 양파도 한개 믹서기가 하나 차버리네 이게 액젓, 멸치 액젓 200ml 다 넣어 다 넣고 돌려보자고 자, 여기다 조금 부숴놓고 그러니까 한 번에 못하니까 여기다 좀 부숴놓고 밥 크게 두, 숙, 두 숟가락 항석어저 이거 머리떼고 한 일곱 마리 정도 이게 넣어야지 깊은 맛이 나더라고 그리고 생새우인데 김장때 내가 쓰고 남은 거 냉동실 얼려놨었어요 생새우 마늘을 한 15개 정도 하고 생강 한톨 다시 가라 고추 고추 이게 이제 농사진 고추 청양고추를좀 맵게 하려고 너무 곱게 가면 안 돼. 고춧가루. 쪽파. 한 움큼. 잘게 짜게 해야돼. 굴러다니니까. 대파도 하나 정도 넣고. 어, 미나리. 미나리 한 움큼. 한 움큼. 깨. 깨는 좀 많이 넣어야지 추석 이제 설김치니까 설탕도 <웃음> 좀두개 정도 넣고 고춧가루는 빨갛게 고춧가루는 빨갛게 하면 돼 이렇게 좀 고춧가루 뿌르면 은 색깔이 또나 이게 음에는이 무를 갈아 넣으면은그 무의 그 아린맛이 좀 있는데 이게 익으면은 훨씬 더 맛있어요 소가 하나 잘라 먹어볼까? 응 음. 음. 음. 삼삼하니 딱 좋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겉절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만 뚝 잘라서 그냥 하나씩 척척 밥에다 거쳐 먹어도 맛있어요. 꼬마 배추김치. 아, 딱 두, 두, 두 개가. 응? 두 개가 모자라네. 두 개가 모자라다. 야, 어 양념이 딱 맞냐, 요. 응, 음, 딱 맞았네. 와, 이거 진짜. 양념 하다가, 하다가 좀 모자라면은, 이게 아주. 망패 거든 근데 어떻게 딱 맞네 아 진짜 너무 기분 좋다 양념이 막 너무 많이 남어도 그렇고 모자라도 그렇고 근데 모자란 건더 나빠 좀 남는 게 낫지 음. 아 이게 집에 이제 집에 항생거젓도 있고 생새우도 있고 그래서 다 넣었는데 집에 항생거나생우 없어도 그냥 액젓하고 생그 새우젓하고만 넣어도 맛있어요. 양념이 딱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. 이렇게 해서 어 하루 정도 그, 실 원에다가 놨다가 살짝 익으면 냉장고 넣어놓고 설에 이렇게 머리 뚝 잘라서 그냥 삼삼하게 담았어요. 그래서 밥 위에다 착척 걸쳐 먹어도 되고 딱 잘라서 이렇게 손님상에 놔도 되고. 맛있네요 끝났어